못해갖고 지금 설명서 보고 있다 진작에 설명서를 보는게 낫지 그지? 응 음, 동영상도 있어 그래갖고 차를 고 순서대로 딱 하면 되는 게 동영... 아니다, 진짜. 동영상도 있어가지고 큰거 아니야 <웃음> 큰다 <웃음>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집에 가겠나 이거 아이고 근데 아직 모른데 이거 끈으로 묶... 딱 묶어야 되는데 아까도 이래 다 했다가 놓쳤잖아 근데 또 놓치게 생겼다 폼을 보니까 또 놓칠 것 같아 미겠네 마이 아, 설명서를 보더니 설명서 봐도 안되나봐 아이구야 됐나? 헉? 드디어 돼, 됐네 어? 됐나? 어 끈으로 묶었잖아 이제 아이고 어. 힘들다 힘들어 또뭐안 깎다 맘에 안드니까 안안 뭐다 그냥, 그냥 이제 커버에다가 넣으면 될텐데? 아 제발 좀 넣어 이번에 또 풀면 내가 간다 근데 제발 저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그치 아니 이 크기를 줄여야 되니까 저게 또틀인거지뭐 왔어? 천체가 앉았다 갔다 그러니까 드디어 도움이 등장이다 <웃음> 전자 흥미로운데 이거? 야, 너무 신선한데오케오케오케이오케이 어떡해. 대단했다니방이바라 잡았죠? 그래, 저 아저씨가 처음에 이래 지나가라척 하면서 보는 거같더라 도움을 요청을 안하니까잘바라리 아까 처럼그대하는데 아니 저게 우리꺼랑 어쩜다 저렇게 해서 살짝 비틀면서 아 맞아 저래고 뒤집어야된다 친해지건데도 어, 그 아. 모르는데 봐봐 어? 저 큰일났다 저 아저씨 <웃음> 너무 못해 포장해 오마이갓 너무 어려운 텐데 좋고 이제 3번이 이제 또출동한데 <웃음> 다 사람 지금 대기하고 협, 있잖아. 턱공을 털쳐야지 이제 완성하지. 다 음, 사람 지금 대기하고 있다. 어. 네 못하면 그다음에내 차례다. <웃음> <이렇게. 웃음> 마지막에 내가 갈래. <웃음> 해 떨어지면 이제 보이지도 않고 잠깐. 그래, 저 가방에 들어가면 어. 이제 이게 성공이지 어. 이제. 가방에 들어가면 이제 성공인데. 근데 말아, 아저씨 또휴어차다지 말아. 뭐야 이 어려운 거 이거. 아주 텐트가 몸살을 하겠구나 하게... <웃음> 텐트가 욕하게 생겼다 지금 그냥 우겨 나가래 <웃음> 저 아저씨 또 뭐야 지금 또 설명해서 보는거야? 아 큰다 아이고 미치겠네 이기 다섯 번째가 지금, <웃음> 다섯, 번째가 지금 <웃음> 다섯 번째 풀었다 아우 <웃음> 당겨졌 아무래도 유숙해 출동해야 될것 같은데요? <웃음> 머리 지나가. 해줬는데, 선글라스도 끼고, 한번 가볼까, 머리를 이래갖고. 무시를 내가 어디 하나 해야 되는데, 내줘, 못 써. <웃음> 그리 짓까, <줄까>? 내가, 펜으로 사이펜 하나 있다. 삼전 아저씨 많아 빨리 가서 안 도우고 그래 보더니 만은저 뒤에서 보고만 있네 시도 안될거 같거든 다음 차로 나섰다가 도우산될까봐못겁다 응, 다음 내 차례인데 어 비. 지금 조금 작아졌다 작아졌다 근데 저기는 이게과반에서 들어간다 이거를 이다 채워갖고 하니까 더안 되지 나는 좀 근데 채워갖고 해야 되는데 저. 커버렸어, 작아진 것 크다 하고. 되나, 되나, 되나. 음. 좀 작아졌다니까 지 아, 이제 제대로 된 거야? 그러면 이제 고무줄로 땅 아, 묶었어? 오, 어, 한적나 아, 어? 본데. 안 생긴다. 그런가 보네요. 제서 크고 커버 는 키만 하고, 키만 지금 생다 힘든 일, 힘든 일 했다. 아직 안었어 넣어 놓고 이제 딱 찍어 닫아야지. 내까지 들어가는 거 봐라. 아니 저거 되면은 느낌이 다르지. 음. 그러니까 아직 안 오니까 잘꾸 키는 거야. 이거 성공입니까? 네네. 이제 집에 갑니다. 아 땡. 고고 수고했네. 쎄, 쎄, 인 쎄, 쎄, 쎄, 쎄, 쎄, 쎄, 쎄, 쎄, 쎄, 쎄, 쎄, 쎄, 니네는 반대로 나도 이뻐 으어 아직 좀 가까워졌어 어떻게 있 네. 이랑 나랑 뭐야? 이랑 나랑 반대로 아니. 반대로 아니. 반대로. 아니. 반대로 그래 그래 네. 빨리. 네. 빨리. 네. 그래 그래 리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거였어 이거였어 으악 네. 이제 아, 으악 으악 으악 야 이제, 야. 이제 야. 나 이제 할수 있으니까 어. 힘좀해야이 꼬무술로 야 이제 꼬무 아, okay, 시알 okay. <웃음> <웃음>